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몽 프로입니다 우리는 공을 치기 전에 외글이라는 동작을 하죠 선수들도 항상 셋업을 들어간 후에 외글이라는 동작을 하고 우리도 공을 치기 전에 외글이라는 동작을 하죠 이 외글이라는 동작은 단순히 클럽을 흔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외글이라는 동작을 다들 손목에 힘을 빼는 동작으로 알고 계신데 물론 손목에 힘을 빼는 데도 도움은 많이 되지만 외글이라는 동작은 리허설에 조금 더 가까운 동작입니다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을 보내면서 손목과 몸을 같이 이용을 하면서 웨글을 하기 때문에 테이크백 때 내가 클럽을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웨글 동작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동작의 웨글은 몸의 힘을, 손목의 힘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공을 치기 전에 리허설을 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웨글이지만 단순히 손목의 힘을 푼다고 이렇게 클럽을 흔들기만 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윙 때 손목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서 정확한 컨택을, 정확한 방향을 생각보다 잘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확한 컨택을 정확한 방향을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임팩트 손목 사용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거리도 그렇게 쉽게 나지 않게 되고요 물론 클럽 스피드는 빨라지겠죠 의미 없이 그렇기 때문에 공을 치기 전에 왜그를 하실 때에는 항상 프로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고 테이크백때 클럽을 백스윙의 시작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를 만들어 가면서 왜그를 해주시면 몸의 힘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클럽의 리허설을 미리 다 끝내놨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안정적인 스윙 스피드로 안정적인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을 치기 전에 어드레스를할때 의미 없이 흔들지 마시고 내 클럽이 어느 쪽으로 갈지 리허설을 미리 해보면서 힘을 빼주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외그를 하게 되면서 안정된 컨택, 올바른 방향 그리고 더먼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외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몬 프로였습니다.